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3시 7분에 일본 교토부 남부에서 규모 2.5진원의 깊이 10km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교토부 남부의 지진은 작년 2022년 11월 1일 새벽의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반년 만에 지진 발생입니다만 문제는 최근 일본 간사이 지역에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4월 20일에도 기이수도에서 규모 2.8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4월 16일에도 기이수도에서 규모 3.4 진원의 깊이 4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3일 전인 4월 13일에는 와카야 마현 북부에서도 규모 2.4 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기이수도에서부터 와카야 마현 그리고 교토부에 걸쳐서 지진이 발생 중인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두 달간의 관서지역의 지진 방향을 살펴보면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일대의 우에마치 단층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우에마치 단층대는 5년 일본 효고현 남부지진 때 우에마치 단층 주변 에서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 6월 18일 오전 7시 58분경 일본 오사카부 북부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 13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 지진은 1923년 근대적 지진 관측 이후 오사카부에서 최초로 진도 6약을 관측한 지진이었으며 이 지진 역시 우에마치 단층대에 폭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4월 21일 금요일 현 시점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지진학자들은 일본에서 곧 대지진이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단지 그 시기에 대하여 바라보고 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 규모의 강진이 곧 2023년에 발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대한민국이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일본 간사이 지역의 지진들이 연속 발생 중이므로 한신 아와지 대지진 고베 대지진을 예로 들어보면 고베 대지진의 영향력은 한국의 유가증권시장과 일본 주식시장의 중기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코스피의 경우 고배 대지진 발생 당일에 0.1% 하락한 이후 다음 날 1% 반등 흐름을 연출했지만 이후 30일 동안 마이너스 3.6%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225지수도 60일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15%를 넘어서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확대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재해 복구를 위한 일본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 전성이 악화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일본 엔화 약세에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고베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부터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본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한국의 코스피는 대지진 발생 이후 중기적으로 하락 흐름을 연출했고 4개월 만에 반등하였습니다.